다음 영에서만파기 여러분, 헌터파기요 여러분 오늘 제가 커대치가 뭐 뭐냐면요 바로 바로 바로 통발 미끼로 개구리를 넣어서 잡히는 해산물을 먹어보자!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주 거대한 사각통발에다가 거대한 외국 개구리를 미끼로 넣어서 잡히는 해산물을 한번 추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 제가 사는 송초 양양 쪽에서는 통발에도 지금 잡히는 게 없어요. 자그래서 지금 아주 남쪽 어디로 가요? 여러분들 아실까요? 러문도 레츠 고! 아 그거 안했네 같이 가요. 레츠 고! 그야 가자. 어디 봐.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또 환상에선 검은도로 왔습니다 제가 저번에 검은도 왔을 때 아주 많은 거 잡았죠 용원한 광어도 잡고 혹돔도 잡고 근데 혹돔 잡은 게 너무 임팩트가 커가지고요 근데 바로 통발로 잡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통발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오늘 미끼는 고등어 꽁치 요런 게 아닙니다 외국인 마트에 가니까 요런 게 팔더라고요 바로 인도네시아 개구락치입니다 2년 전쯤에 요거를 주문해서 한번 먹은 영상이 하나 있거든요 이게 근데 굉장히 맛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고기들이 좀 많이 올것 같은데 통발 하면 누구예요? 검은도 하면 누구예요? 아, 잘못했다. 콜리 어디있어요 <웃음> <웃음> 자, 콜리님 여기 있습니다. <웃음> 어, 야, 오지 마, 오지 마. 혹시 개구리 넣어보신 적 있으세요? 황소개구리, 너나좀보고이 열심히 잡아온노. 어, 지금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여러분, 황소개구리를 걷고, 요인도개구리 넣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황소개구리 같이 잡은 거알죠 그거 넣은 거예요? <웃음> 그거 넣은 거야. 아, 불쌍한 <웃음> <거야>. 아, <불쌍할 웃음> 애끼들. <웃음> 여러분, 지금 황소개구리 정말 걷들어고 있는데, 사실 황소개구리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으면 요것도 안 들어가는 확률이 높아가지고, 지금 기대치 확 낮아지긴 하거든요. 제발 황소개구리 뭐가 되는지 한번 볼게요. 도와줘! 막내 가야지. <웃음> <그냥 안 숨었네. 웃음> 어 여기 이제 황소개구리 저번에 같이 잡았던 거. 주 아니에요, 빨간 잠깐만, 이거 꼈어. <웃음> 오늘 일 많이 하네. 사람은 머릴수라 있어. 나 머리 없나봐 어 야, 통발이 아닌데? 살림망 같은데? 누가 그 통발을 누가 살려왔어 누가 내 통발을 딸 어? 통발을 누가 끌려와고 버려버렸네 통발 도둑맞은 것 같습니다 저도 동해에서 한 20번 정도 통발 도둑당했었는데 그 이후로 동해에서 통발 안 하거든요 어떡해 <웃음> 자 여러분 하지만 괜찮습니다 항상 이 히드띠비들이 TV, 통드띠님들이랑 해주실래요? 아 우리 지나잖아 알았어 알았어 히드띠비 내기들이 <웃음> 통발을 두 개씩 넣거든요 어 여기 황소에게 우리 사각통발 어 뭐야 아 잠깐만 여기 놓신지 얼마나 됐어요 지금? 1년 넘었나? 아이 <웃음> 무슨? 우리가 잡은 절반인데 아, 여기 둔지 한달 정도 지났어요 오 집자지 인마 지금 물총 한번 싸줘 어디로 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겠어 <웃음> 이게 제가 저번에 한번 들어봤는데 겁나 무겁더라고요 지금 콜리가 쉽게 올리는 거 같은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콜리 랄근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말하지 말라고 아이야 너 팔뚝만 봐도 알아 임마야 올라온다 올라온다 야, 오! 야야야야야야야 구름 쥐치 털어오세요 형을 털어버리면 안 돼? 아그만 빼고 <웃음> 옆에 서커트를 아주 잘 치네 여기 빵꾸나가지고 어디 어디? 그 정도 빠져나갈 사이즈면은 필요 없어요 금지체단 만 들어놓은 거야요왜들좋은데 <웃음> 어, 사실 이게 한달 논과 치고는 검은도 클래스 이 정도가 아닌데 혹도 한 여섯 마리 들어갈 수줄 알았어요. 근데 이거 무특기한거 뭐 있어요,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아 이게... <웃음> 미안 미안. 아, 아 빵나가. 빵락이 근데 얘는 금시시장이죠. 그렇죠, 한편도 안 돼. 맞아 맞아. 에이... 자 이거는 방생. 바라... 가라. 빵나이 친구. 이거 복록이하자. 야 닮은 거 같기도 해. <웃음> 배가 튀어나왔거든. 배가 튀어나왔다고 닮았다 그러면 어떡해? <웃음> 형 이거 혀로 만져줘. 너왜 자꾸 혀 아니야? <웃음> 자 우럭 같은 경우는 나중에 자원이 될수 있기 때문에 작은 건다 방생해야 됩니다. 더 멀리 거죠. 오 미역시 아니야? 맨날 <웃음> <옛날에 웃음> 형한번 아나 아, 얘랑 안 친해. <웃음> 장갑을 끼는데 쏘인 적이 있어. 일을 해야 되는데 손이 제대로 안움직이아 화나 가지고 뭐 배를 두드렸했지 미역시를. 아니, 아 배를 <웃음> 미역시 배를 두드렸댔나 저거. 편집해야 되나 싶었잖아 <웃음> 이렇게 잡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저는 대단한 고수이기 때문에 가능한군. 해파리맨이니까. <웃음> 모든 돌에 면을. 면이... 뭐... 동맨 하자 동맨. 뭔가 기분 나빠.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저멀리까지. <웃음> 나 이제 드디 먹을 만한 레키. <웃음> 말주치 먹어봤어요? 저번에 한번 먹어봤어요. 배로도 뭐 한번 먹었었는데 진짜 맛있긴 한데. 일단 음. 킵할까요 얘는? 킵해야죠. 통발도 두둑 맞고 지금 이거 하나 남은데. 와 그리고 이 주치. 는 진짜 만질수록 신기한 게사포같아서찔도뭐 아, 있어요? 혀에 찔려줘 해.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이거 g 치는힙을 해둘게요 왜냐면 통발이랑 이렇게 랑 바꾼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자 요게 있습니다 요거 찔리면은 굉장히 아프다 그래요 찔려 보셨나요? 찔려 본 사람들이 아프다고 하더라고 찔려 <웃음> 아, 아, 아, 한번 찔려봐 한번 찔려봐요 g 치 팁할게요 너 너 빨리 넣어버려 <웃음> 자여 이렇게 통발 두 개를 지금 만들어졌는데 여기에 두개두개 두개 넣을 건가요? 여기 한 마리 꽝님은 욕심쟁이니까 두 마리 줄게 아 여기에 두 마리 그럼 여기 한 마리? 스프링 통발에 한 마리? 네, 여기. 아 여기에 한 마리 자 그러면 지금 바로 한번 넣어볼게요 자 여러분 개구리 등장 오 <웃음> 냄새 어때? 세지 냄새가 나 어? 그치 세지 냄새 나지 근데 아씨뭔 세지요 씨 비린내 나 그냥 그 어, 양서류 냄새 어? 자세히 잘 맡아 봐아맞 으웅 <웃음> <웃음> 잠깐만 우리 둘만 맡을 수 없잖아 혀로 맡아줘 요 <웃음> 자, 뭐, 저... 아니, 아니, 아이씨 아, 디스코스팅. 괜찮은데? 아니 가리종 맡아봐요. <웃음> <웃음> 여러분 일단 이렇게들 스킨스쿠버 하기 전에 이렇게 네 마리 올려놨거든요. 두 마리 일단 여기 넣고 여기 한 마리 한 마리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넣어볼게요. 나는 작은 걸로도 많이 잡을 수 있으니까 천지. 어? 저기도 천지. 오. <웃음> 아니 근데 개 잘해. 한 마리 더 던져줘. 조만식. <웃음> 아 진짜로 다시 해줘요. <웃음> 자 그리고 뒷다리 한 보여요 내 엄지보다 두꺼워 진짜 튼실하다 이쪽 입구를 이렇게 닫아주고 배를 발로 밀어줘야 돼요 들어가 자바초 자르고 나삭 <웃음> 이런 거 잘해 귀여워 아줄잘 어, 묶어 어이. 꼬르동 썩 <웃음> 큐트 <cute>. 아 징그러워 <웃음> 자 여러분 다음 통발은 스프린 통발 보고님이 하실 겁니다 형왜 이렇게 웃으면서 좋아해? 가벼운 거 들었다 그래? <웃음> 나이가 있잖아 던질게요 버려 버려 어원형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통발을 위해 차라면자 <웃음> 여러분 이제 제 사각 통발 한번 넣어볼게요 일곱만 일이야 일이야 야. 길들이기 리돌아가몇살 차이야 죄송합니다 <웃음> 자, 이제 빠드리겠습니다 자늘 플라이어 그래 이래야. 빨리 이래 빨리 내아 그거 하지마 나한테 하는 거 같잖아 사인이 좀 많아 자 여러분 이렇게 넣어두고 내일 다시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또 없으면 은그 다음날 또 와가지고 걷고 잡힐 때까지 한번 걷어볼게요 묶을 줄 몰라요 예예 네, 묶어주세요 네 <웃음> 착해 귀여워 속 큐트 더러워 더럽네자 내일 봐요 나상다상 자 그럼 지금 통발을 걷으러 다음날 오후에 왔습니다. 지금 컨텐츠 다른 거다 끝내고 좀 늦게 왔거든요. 지금 바로 한번 인도네시아 개구리 렉기 통발 걷어볼게요. 뭐부터 걷을까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그럼 talking. 이거 1등 스프링 통발. 내가 이겼는데? 그니까. <웃음> 이긴 사람 1등이야. 이 사람은 통들어야지아 아, 아, 맞네.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여기 잘못하면 빠질 아 같은데. 빠지면 100만. 떨어지는 거 썸네일로 할게아아 그래요? 아하 아니 아니 하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기니 아니 아요 아니 뭐야 뭐야. 뭐있다 뭐있다 오 문어 문어 볼문어, 빵 돌문어 돌문어 빡문어 또 왔구나 빵문어 틀어주세요 빡문어 솔종기다 옛날에 보거님 쏘였었죠? 절대 안만지형 그때 쏘여가지고 피 났었잖아 문어도 도, 괜찮은데 소. 사이즈? 야이 정도 문어 사이즈 어, 야. 어, 야 어, 오잖아, 아, 그래. 돌문어면 이 정도 좋지 야, 내가 가져가서 먹어야 되겠다 어 좋겠다 야, 잠깐만 잠깐만 내통발이든거 <웃음> <웃음> 네 내가 가져가면 되는 거야? <웃음> 네아 <웃음> <웃음> 라떼다 내거안 들었을 것 같은데 벌써 친해졌네 문어 킵아야 키... 잠깐만 <웃음> <웃음> 얼굴에 한번 붙여주시면 안 돼요? 아굴 붙일 수 있죠 어, 어 조심해. 소동개는 <웃음> 홀리가또 방생을 기가 막히게 잘하네한 번만 도와주세요.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오. 오, 오, 아가, 오. 아가. 그렇지 그렇지. 잘 어루고 달래서 저 번이 꺼져. 문어 어디갔어? 아, 아, 아 깜짝이야. <웃음> 저기 문어 자국만 남기고 간줄 알았잖아. 오, 개구리 한번더안 넣어요? 어? 내 거에 한번더 넣자. 내 거에 없으면. 그럼, 최종 확인은 내일 아침에 마지막으로 할 거거든요. 그럼 일단 이거 여기다 버려 버려. 제발 제발. 우와 오, 보인다 보인다 멋있어. 보인다. 다리도 다리도. 야. 아, 와. 뭐예 이게? 뭐였지? 이거 한 마리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럼 나 기대해봐도 되겠네. 약간 눈 돌아갔는? 이렇게. 새똥발이라서 그런가 봐. 뭐, 그런 가봐 새똥발이라 가지고 그런 거있 원래 있어요? 통발을 오래 쓰면은 세척을 해야 돼요. 들 들어와서. 아 진짜? 아니, 진짜. 여러분 어. 자리돔 모래가 제주도에서 진짜 유명하잖아요. 저번에 먹었었거든요. 제입 맛은 아이더라고요 <웃음> 우와 아, 진짜. 아, 자여러 보시면 이 조그만 거 하나에 자리돔 들어오고 이게 뭐라고요? 용치놀래기? 용치놀래기 이게 뭐라 그랬죠? 줄도와도. 진짜 얘는 좀 자리돔 같은데 예쁘다. 그리고 방성 얘네는 쓰레기입니다. <웃음> 쓰레기 <웃음> 쓰레기 <웃음> 자 그래서 얘네는 싹다 방생하고 마지막으로 제거 한번 꺼내볼게요. 저도 가고 가고. <웃음> 자리돔 자리돈비자 얘네는 이렇게 떨어뜨려도 지금 여기서 다 살아가요 어차피 콜리야 이거 안 쓰면 나줘나 나 먹으려고 소 so 큐트 아 더러워 <웃음> 자 여러분 이제 제가 놓은 거 여기는 개구리 두개 들어있거든요 한번 건져 볼게요 내가 저번에 뭐라 했어 팡꽝 그러면 하지 말라고 <웃음> 계속 귀여우니까 더러워 어 개구리 보인다 어 물고기 있네 어 있어 있어 어, 오. 올려봐 올려봐 참돔 아니야? 무슨 아, 참돔이야? 자 여러분 보시면 참돔 같은 망상어 한 마리 나왔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주치 나왔는데 그물코지치 같거든요. 앞작지치예요. 아 그래요? 그물코지치라고도 해요. 같은 명칭이. 근데 얘네 너무 작습니다. 이거 끼 개요. 자 그래서 얘네 네, 두 마리는 지금 바로 방생을 하고 여기에는 다시 얘네 또 넣을게요. 네. 들어가. 으리발레기들. 으얘두 마리 쓰고 우리가 더 낫다. 승희가 빠져안 된다. 야야 이거 포인트 싸움이었잖아 뭐야 저거 자리도 음, 저거. 통말 유튜버. 통말 음. 유튜버인 죠 음. 들어가. 개구리 네 마리. 요걸로 내일 승부 보자. 들어가라. 우와. 다음 미끼 뭐야? 나 맞혀볼게. 뭔데? 새우 슈퍼하지 <웃음> <웃음> 마라 사실 알고 있었지롱 어, <웃음> 어 많다 많다 어, 요, 형 이거 불판 아니야? 슈퍼좀 키워봐 빨리 구워먹게 빨리 넣어줘 <웃음> 개소리 차단 귀여워 어, 더러워 <웃음> <소피. 웃음> 여줘야돼 <웃음> 소... <투티. 웃음> 아, <진짜, 진짜>, <웃음> 개더러워 좋으면서 들어가 <웃음> 자 여기에도 넣고 던져주세요 멋있게 <웃음> 저 멀리 꺼 <거>. 개멋있어 <웃음> <웃음> <웃음> <대>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내일 아침에 딱 와서 확인하고 잡히는 거 가져가서 은혜를 한번 쳐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봐요 나탕 나다 어제 저녁에 났던 개구리 통발 있죠? 동결 지우러 왔습니다. 제거 먼저 걷기 전에 어제 놨던 히드TV 새우 통발 한번 걷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들었을 것 같아요? 느낌이 망상어? <웃음> <웃음> 자, 대완 통발 여기 새우 들어가 있죠? 생생. 생우 오케이, 오케이. 걸리님이생새우를 10만원씩 을 사와가지고 통발에 다 때려 박았는데, 과연 본전을 뽑을 수 있을지 없을지 참 궁금해요. 당연히 새우는 본전이지. 100% 못 찾는다. 올라온다, 올라온다. <웃음> 어, <웃음> 야, 야, 야, 야, 야, 야, 어? 야, 야. 근데 새우 한 마리도 없는데? 얘네 다 먹은 거야? 이거 망태이안 넣었었죠, 이번에? 망태이안 넣어가지고 다없어졌는 아, 옆에서 다 주워 먹었나? 서울 경은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망상돔 여러분 참고로 고래 외충이 정말 많거든요 만약 드시더라도 꼭 익혀 드시거나 싱싱할 때 회로 떠드세요 오, 요, 요, 요. 감성돔 아니야? 서울 감성돔 서울 감성돔? 서울, 감성돔? 서울 사람들은 이거보고 감성돔이라고 오해한 적도 많대잖아 그래서 망상돔이라고 한다면서자 여러분 그리고 다음 스프링 통발 로고 형이 한번 꺼내볼 겁니다 야 여기 조심히 가야 된다고 잘못하면 바로 빠져 도착하고 어쩌다 별명이 돌하루방이된 거야 하루방 같잖아 야야뭐 있는 거 아니야? 뭐야 뭐있어 뭐있어 뭐있어 오바카지다바카지 털어줄게요 박하진. 가만있어 가만있어 지치도 있네 지치는두선두 어, 마리 잡혔는데 얘는 좀 괜찮고 얘는 좀 작아요 얘는 바로 방생 버려 버려 얘랑 그러면 이거 챙겨가세요 민꽃게 오야야. 아, 얘는 먼저 살려줘 작으니까 집게도 하나가 없네 자 보시면 얘는 지금 량크스거든요 팔이 하나 없는데 여기 보시면은 탈피하면서 지금 팔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보이시죠 야야야. 아, 아, 맛있는 거 잡혀서 좋겠다 오마이갓 오 왜왜왜 왜. 아, 홀리 쉣더팍 바로 방생 가라 아야 너희 다리저 내가 보여줄게 어기야기 어기야기 우와, 진짜. 엄청 무겁지? 멋있다, 멋있다. 멋있다. 올려봐 올려봐 우와. 하나 둘셋와 뭐. 우와. 우와. 내가 있다 그랬지 무거웠던 이유가, <웃음> 무거웠던 이유가 있었네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망상어랑 쥐치들이 많이 잡혔거든요 잘, 잘, 잘, 잘, 마무리 이야 쥐치쥐치쥐치 우와 지금 거의 싹다 망상어예요. 와 이거 쥐치 크다. 나 가져갈래. 미안. 여러분 어 야야야야야야야. 여러분 이게 말쥐치인데 이거보다 훨씬 커지죠. 1kg급까지? 제가 봤을 때 이거 지금 딱들어을때 800g 정도 되거든요. 원래 250g. 라가리 <웃음> <웃음> 좀 해. <웃음>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가져갈 거는 이 정도 사이즈는 또 가져가도 될것 같습니다. 너도 너도. 왜? 너도 아 야야야야야. 너도. 야야야야저멀 정을 거죠. 개구리 장난 아니다. 자 그리고 이쥐치는 일단 살려줄게요. 이게 바로 살려줄게요 그냥. 저멀리 거죠. 아유 얘더 작다. 물수제비. 자 그리고 나머지 이제 이거 뭐야 참돔 아니야? 망방하지만 <웃음> 이렇게 망상을 한다 그래서 망상돔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망상어도싹다 살려주고 버려버려 쥐치 두 마리 가져가서 바로 은혜랑 한번 초배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개구리 통발에 들어온 쥐치를 잡아왔습니다 마트에 가니까 옛날에 내가 어떤 인도네시아 개구리 있지 응? 너가 찍어줬는데 옆에서 그 개구리를 미끼로 쓰니까 쥐치가 들어오더라고 신기하지? 아니 음, 오늘도 컨텐츠 망하겠구나 <웃음> 자 여러분 요 쥐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자 일단 얘네는 거... 표면이 비늘이 아니라 굉장히 사포 같아요 소리 들리시오자 그리고 보시면은 얘네가 아무 위협적이지 않을 것 같은데 여기를 쫙 하면은 요런 뿔이 있습니다 근데 요 뿌리 찔리면요 굉장히 아프다고 합니다 그래서 쥐치를 잡을 때는 위에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 뿌리 얼마나 날카롭냐면 근데 너 한번 손 이렇게 해봐 오. 엄청 따갑지? 응 <웃음> 그래서 쥐치를 잡으면 저 뿔부터 뿌려뜨리고 봅니다 왜냐면 어차피 초배로 다 처먹을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이 쥐치로 어떤걸 하냐면요 보통 쥐치하면 뭐가 생각나 쥐포 그렇지 사실 쥐치로 쥐포를 많이 해서 먹는다고 알려져 있는데 쥐치를 구워 먹으면 진짜 맛있다고 하고 쥐치회도 정말 맛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얼렸다해동시켜먹기 때문에 회로는 못 먹고 이 쥐치로 쥐치구이를 G7 하나 하고 쥐치를 잡았는데 쥐포를 하나 했어요 갑 그래서 쥐포를 딱 해가지고 요 두가지를 먹어보자 더워. 저 내가 덥다고 했잖아 왜 갑자기 프리스 이거 사가지고 자랑? 말하려고입고있어저 상만이 덮어줘 상만이 더워 야야 <웃음> 야, 김상만 상만아? 야 뒤질래 진짜 자여러분 <웃음> 그래서 일단 요뒤치을 어떻게 하냐면 바로 목욕하러 가자 너 늦을뻔 했지? 살짝 늦었으면 너 월급 40만원 감량했어 하나 둘셋 플라이 아가리 <웃음> 아가리나 아니잖아 플라이 아가리잖아 하나 둘셋어트야둘둘셋넷너 the... <웃음> 오늘 왜좀 지쳐있니? 맨날 이렇게 하니까 아 알았어 그럼 한 번에 가자 하나 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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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여러분, 이런 날카로운 거는 여기 위에 잘 싸가지고 잘 버릴게요. 자, 이렇게 두 마리 싸싹 씻어줬으면요. 이렇게 하늘색깔. 얘는 그러네. 자, 여러분, 얘는 꼬리가 하늘색으로 예뻐요. 그치? 라삭, 소다. 라삭, 소다거려 자, 여러분, 이렇게 된 거는 다시 한번 플라이어 가래. 자, 여러분, 이제 얘네들을 손질할 건데, 얘네들을 손질하는 거는 다른 물고기 손질하는 거보다 좀 다릅니다. 자, 여기 뿔 뒤에 있죠? 여기를 쭉 타고 가요. 그리고 척추뼈까지 끊어준 거예요 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요걸 이렇게 찢으면서 댕기면 돼요. 이게 손질 끝이야. 왜 자, 왜 냄새나냐면요. 여기 보시면 이 쓸개 있잖아요. 요 쓰레기가 터지면요. 이 쓸개가 터지면요. 이생선을다 버리셔야 된다고 보시면 되고. 빨리 버려, 야 냄새를. 이거 먹어도 되는 거야. 먹어도 돼, 먹어도 돼. 자, 그리고 쥐치의 간이 엄청난 푸악을 하거든요. 엄청나게 몸에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얘는 얼렸다 해동을 시켰기 때문에 지금 드시면 안 되고. 일단 버릴게요, 아깝지만. 토하... 어? 그 정도라고? 토할 것 같아. 여기에 뭐 냄새나는 거야. 아, 그러네. 여기는안 나. <웃음> 아니 진짜 이거 빨리 씻어봐 아, 너야 나... 토하니까 나도 나도, 나도. 아해 집에. <웃음> 진짜로 냄새 맡아봐 그거 에 아우 시세 와 이거 냄새개 심하다 독선의 떡냉 하하자 여러분 이렇게 개그치 해줬으면 얘는 여기다가 두고 자 이제 사포 같은 껍질을 베껴줘야 되잖아요 껍질을 보통 어떻게 베껴? 어이야이야 라자자 자, 근데 오늘 껍질벗베는 거는 되게 간단합니다 오너 뭐, 벌써 재밌어 보이는데요 얼굴이 오 지갑인데 하하하 <웃음> 자 이거 봐 음. 개쩔지 어, 이거. <웃음> 걸려들었어어 이거 근데 진짜 재밌다. 나도 처음 해봐. 우와. 어. 개쫌넘봤지 어. 그리고 여러분 이거 보세요. 아까는 냄새가 구리게 났는데 지금 보시면은 엄청 탱탱해. 한번 만져봐. 손으로. 냄새. 아니야 이거는 하나도 안 나. 냄새 맡아봐. 냄새 안 나. <웃음> 거짓말. 안 와, 나잖아. 진짜 이거. 어. 난다고? 요만큼에서 어. 맡을 때는 별로 안 나. 어. 코 거의. 안은 너 얼만큼? 가까이 가봐. 버터. 아! 아, 아. 고대어 썩은 냄새 난다. 자 여러분, 이거 나머지 하나는 은혜가 한번 벗겨볼 거예요. 나 그냥 안 벗겨. 아니야 벗겨봐. 냄새나 그 냄새하도 냄새 안나온는데너 원래 냄새 잘못 맡잖아. 나 후각 개천재야. 뭔 소리야? 오. 오 뭐? 뭐뭐뭐 뭐야? 근데 힘이 꽤 들어가. 꽤힘꽤 들어가. 야, 약간 척하지 마. 야, 니 이거 봐봐. 장. 나 짜증나게 하네. 소리 소리 소리. 여러분 지금 m 이 폭발하고 있어요. 누나 사레레 몇치세요? 사레레가 진짜 힘든 어깨 운동인데 은혜가 한 사레레 300치거든요. 무소리야 사르레가 뭔 소리야? 티티를 <웃음> 받아본 적이 다한 번도 없어. 그렇게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타고나 어깨라는거예 우리 엄마한테 이거야 나도 엄마 입도. 냄새나는데 그거 왜 피고 있어? 요좀 예쁜 거 같긴 해. 하 <웃음> 가져가 그냥. 여러분 은혜가 이런 거 모으는 사이코패스 하하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하것도 어, 어. 언젠가 모빌에 달려가지고 성하하하들이 아마 빙빙 돌고 있을 거예요, 모빌에서. 봐, 이거 봐 이렇게 해하안하하하너 어깨로 안 하하하 다고 말이 안되지? <웃음> <웃음> 너 진짜 그 냄새 싫어한구나 너무 토할 것 같아 아 진짜? 나는 이 냄새를 되게 자주 맡거든 자기 전에도 맡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맡고 어, 나둔데 어쩐지 어디서 맡아봤더라 여기서 나든 냄새도데 여기? 난네 인중 헐인중들이 이거 진짜 중학교 때 이럴 때 쳤던 건데 헐 인... <웃음> 이거 쥐치고 가자 진짜 인중 냄새가 됐어 이건 쥐치의 특유의 향이에요 여러분 향일 뿐이고 거짓말 쓰지 않뭐 모르면서 다 너가 요리 잘하는 줄 알았는데 진짜 웃겨웃겨아 이거 조금 억느끼긴 한다 바지 너무 <놀람> 타이트하네. <놀람> 아, 아, 아 쏘리 폭 굳게 아 요런 식으로 지금 두 마리가 손질이 됐으면요 이제 한 마리는 요 상태에서 칼집을 대가지고 바로 구워버릴 거고 한 마리는 포를 떠가지고 쥐포로 말릴 겁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식품 건조기 요런 데서 말려도 상관은 없지만 좀더풍미를 하기 위해서는 해풍으로 말려야 됩니다 염분기가 있는 바람을 해풍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희 러머니네 가면요 온 데가 다 해풍이에요 거기 차한달 두잖아요 차 하부 그냥 다부식야 바닥에 사는 사람들 티니라스카 이거는 티이라스카가 아니지 맞는 말이야 차가 약간 부식이된다 나도 그랬어 약간 요런 그냥 공감대를 조금 끌어내는 그런 약간 지금 <웃음> 자 여러분 이지치는 일단 구워야 되니까 수분기를 쫙 일단 빼둘게요 자 여러분 그리고 요지퍼는 척추뼈 따라서 둘셋어기이기 어기 열아차 <웃음> 어기 어기 어기어기 열아차 어기어기 <웃음> 열아차 <웃음> 이거 냄새 나 진짜 냄새 나? 어. 계속? 그냥 신냇데맞아봐 음, 진짜 아니 아냐아냐아냐 아니, 아니, 아니. 아, <웃음> 나프탈렌 냄새나 아 맞아 약간 나프탈렌 냄새가 나는데 나프탈렌는 약간 신새나잖아네니겨드로에도네니목이다니 네 여기 턱 사이에 거기서나프탈렌 냄새 나뭔 소리 <웃음> 자 얘도 여기다가 수분을 쫙 한번 빼주겠습니다 아 냄새가 나네 코가 망가졌어 왜 코가 망가졌는줄 알아? 나의 향기 때문에? 응 음, 여기 <웃음> <웃음> 땀좀 닦아 땀 많이 넣으었지 쥐치 물이 싫어 내 땀이 싫어 미친 <웃음> 락욕 나올 뻔했네 자 여러분 아까 말려놓은 쥐치 덩어리를 칼집을 조금만 내줄게요 자왜냐면 안에까지 맛있게 익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칼집을 다 냈으면 여기다가 또로야시또루츄루하려아야시즈 가루 뿌릴거야 아니라고 추 아니라고 로루 <웃음> 허브 허브 그건 좀많이 알지 나 개그맨 준비했던 거 나는 멍석 깔면 다할수 있어 너는 멍석 깔면 못 하지 에에 이러면서 절잖아 또넌 이상한 표정을 어기게 아니 나 이제 표정같테가 왔어 루츠 소금 루츠 소금, 소금 와 하하하하하 <웃음> <웃음> 나 어떡해 왜 불쌍해 <웃음> 루츠 소금 루츠루츠너 때문이야 이게 다 너의 가스라이트 때문이야 자 여러분 여기다가 로글로금 다 뿌려주고 그 다음에 너 웃고있지마 제가 루츠 이렇게 들라고 하니까 혼자 주에서 이런 거 약간 천재적이니까 바로 짤수 있어 자기렇게 그냥 후추가 아니야 이럴 때 이용하는 거 뭐야 순후추야 오케이 찾았다 지금 바로 짤거룬룬룬룬 롯데 때문에. <웃음> <웃음> 심지어 흥분해가지고 웃기려고 봐봐. 개 많이 뿌려가지고 안시장이 됐네. 자, 반대편도 살짝씩만 해줄게요. 룬룬룬. <웃음> 재밌지요? 1, 2절 하면 은 개빡치고 재미없네. 한 3, 4절 가면 또 재밌어져. 자, 요렇게 딱 10분 정도만 재워줄게요. 라닥나닥. 야, 그거, 그거. 다음 거. 세팅해. 네 그다, 와이프 집에 좀 갔다 올게. 하고 있어, 세팅해. 뭐 뭐해. 개빡치고 지 마. 자, 이거 리고 <웃음> 10분 지났다 자 여러분 이렇게 10분이 지났으면 아까 절여놨던 쥐치를 바로 딱 들고 가가지고 야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안으로 줘 <웃음> 애기 미니 후라이팬으로 머리하고 띵 해가지고 머리가 띵 이렇게 만든다 띵야 진짜 이거 안피었으면 세게 때렸다 안 피해봐 <웃음> 오유 소리 소리 소리! 자 바로 후라이 페인팅 아잉. 그리고 바로 부부부부 부리야 부, 부, 부, 가져가려고 내가 그 재밌어 보이거든 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가져가려고 내가 재밌어 보일 건데 너 무섭지 이거 저거 야그 내가 이상한 행동 같은 거 하면 좀 무서워거든요 하 슬기의 말씀대로 지금 이렇게 렉션하면서 말하는 거 있잖아 요손 이런 거 진짜 싫어하고 지금 표정 보니까 점점 무서워하고 악몽 꾸게 생겼어 어때 이상해 <웃음> 자 여러분 이렇게 달궈지면은 아까 저어놨던 G 칠기 바로 입장 오으 예, 예. 부풀어 온다 방패 방패 야, 야, 야, 큰일 났다, 너네. 아, 야, 야, 너무 가까워, 이씨. 이 뜻이네. 기름 셌어? 아니. 자한번더 뒤집어 줄게요 오 근데 되게 맛있어 보이지? 아니 그럼 우리 대화가 단절되고 헌데치가 개망하는 거야 그냥. 다시 질문할게 너 알지? 근데 이거 먹어봐 진짜 맛있어 보이지? 아니? <웃음> 뭘로 때리면 제일 아파? <웃음> 자 여러분 요정도면 아주 노릇노릇하게 로릇하게 잘일 경우 같습니다 바로 톤 오프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쥐치구이가 완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쥐치구이를 처음 먹어보거든요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한번 바로 먹을게요 이거 잡히나요? 카메라가 좋아서 <웃음> 당연히 잡혀요 다시 안 잡혀요 <웃음> 자 바로 먹게요 초베를. 아우씨 깜짝이야 음 되게 특이한데? 특이한 면 어, 어. 냄새가 나는 거네? 어조금나나안먹어 <웃음> 아니 약간 그 냄새에 조금은 있는 것 같아 조금. 아니 아니 아니 네코 이상이 썩어가지고 <웃음> 너 코스라이팅 아하한번 다시 먹어볼게 내가 자, 여러분 이 부분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자 바로 먹어볼게요 초베르 음. <웃음> 내가 착각했네 개맛있어요 음, 아니, 아니 아니 진짜 거짓말고 진짜 개맛있어 <웃음> 너무 웃겨서 살이 들린 거예요. 내가. 아니, 무서워가지고. <웃음> 진짜 맛있다. 너 깜짝 놀라. 절대 그러면 안 나. 진짜. 내가 장난할게. 만약 그러면 내 전재산 줄게. 그래. 근데 이쪽 위에는 뼈가 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볼게. 잠깐 냄새가 좀. 안 나. 쭈룩쭈룩. <웃음> 맛있지? 응. 뭐, 뭐요? 해 <웃음> 치킨 맛 나. 어그지 다른 생선이랑 좀 다르지? 응. 진짜 다른 생선이랑 좀 다른 느낌의 결이랑 맛도 좀 달라요. 어? 특이하네. 지치구이가 바닷가 쪽에서만 먹는 음식이라고 해가지고 이 맛을 대중들은 잘 모르는 거죠. 왜냐면 보통 지포로 많이 나가니까. 제가 보세요. 자, 초베르 야 진짜 특이하고 맛있다 맛지. 치즈맛도다 치즈맛? 너무 장난 심한 거 아니야? 지금 곰팡이 분들이랑 은둥이들한테? <웃음> 어 나도 놀려야지 <웃음> 아주 잘 놀렸어 근데 문제가 뭔지 알아? 너 혼자만 놀렸다 생각한 게 문제야 쥬치가 <웃음> 이게 손질을 하니까 남는 게 많이 없어가지고 좀 아쉽다 이쥬치가큰 생선이면 이거는 이렇게 구워먹어도 진짜 괜찮은 거 같아요 초배네 별이 생선 별이 아니에요 그 느낌이 그래서 쥐찌잡으면은 부어서 한번 드셔보세요 밥반찬으로 진짜 최고인 것 같습니다 내꺼안 <웃음> <거 맞는데? 웃음> 여기 내가 손으로 넣어줄게 자 아, 아, 아, 아. 그러면 이렇게 쥐찌구이는 먹었고 바로 러머니 내려가서 자이주 쥐찌살로 쥐포를 만들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러머니 내려가자 쥐포만들러 가자 아! 도착을 했습니다 자여러 지금 아주 쫙잘 말려졌거든요 저 한번 만져보세요 깨비 똥 만졌는데 괜찮아? 괜찮아 진짜요 진짜 괜찮아 치워! 아이씨. 자, 그 보시면은, 바로 앞에 나가면은, 공해 바닥이기 때문에, 여기 부는 게싹다 해풍이에요. 지금 제볼 보시면 여기 두식 됐거든요. 맞지? 어. 질래 자, 그래서, 주민들은, 요런 거에다가 생선을 넣고 말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요 쥐치를, 쫙. 자, 그래서 요거를 1일에서 2일 정도를 쫙, 둔 다음에, 바로 한번초배를 때려볼게요. 그럼 1일이나 2일 있다봐요. 나삭, 나타 자, 여러분 지금 72시간이지 났습니다한 24시간 되려고 했는데 24시간 되어 보니까 거의 반숙이더라고요 자 그래서 3일 뒤에 왔는데 한번 바로 볼게요 열어봐서 <웃음> 이거 봐봐 우와 여러분 완전 지금 아 약간 비릿한 냄새가 나긴 하거든요 자 여러분 지금 요거를 보시면은 일반 시중에서 파는 지퍼랑은 좀 다르지? 당연히 다른 거 아니야? 왜 당연해? 너가 있잖아 <웃음> 지금 요 상태에서 바로 어떻게 먹을 거냐? 견착 그리고 가스 딱 열고 바로 파야 하지 말라고 했지자이렇게 <웃음> 토치고이를 한번 초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무서워해 쫄브레키야 아니 그거는 또브레키 또브레키 또브레키 아아 자 그래서 요두 개의 지치를자이렇게 두고 파야 야 이렇게 해서 불러 <웃음> 알았어 알았어 자그 다음에 쫙 오 개쩔지? 완전 쥐포되는데? 봐봐 멋지자 어? <웃음> 여러분 냄새 중간 한번 맡아볼게요 야 그냥 쥐포네 자 여러분 제가 옛날에 볼락포를 한번 만들어서 먹어봤었는데 쥐포의향이 안났어요 확실히 달랐거든요 근데 이쥐치로 하니까 진짜 쥐포향이 확실하게 나요 다시 이렇게 한 다음에 파이어 오자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와 이거 그냥 쥐포데? 인 보통 멋지가 뭐 먹어안 찍어먹어 안 어. 그냥 쥐포만 먹어? 어 여러분 이렇습니다 굉장히 살기 힘들어요 어이없네 예. <웃음> 자, 여러분, 제가 마요네즈를 또 준비해왔습니다. 제이... 왜 이렇게 여기. 많이 해? <웃음> 조용히 해, 니거니까 네 이건 내거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요거 있죠? 요거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초베르. 어, 맛이 없나 보다. 안 달리죠? 음! 음 맛이 없고. 음! 이가 다뽑혀고 <웃음> 음! <웃음> 어, 생각났어요. <웃음> 네! 단종이에요. <웃음> <웃음> 처음에는 솔지 말하면 은혜말이 맞아요. 굉장히 딱딱했거든요. 근데 이게 한번그마이 구간을 뚫어버리니까. 지포야그지중에 판이 약간 말랑말랑한 지포 알지? 그런 지포는 아니라 그냥 완전 딱딱한 지포인데 지금 또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 자, 여기 마요네즈. <웃음> <웃음> 나 찍어가지고. 초배래 음, 너도 이거 딱 먹으면 느낄 거야 이게 진짜 맛있네 그리고 마요네즈 많이 찍는 게 좋아 수정 잡혔어? 아니 너왜안 잡혔는데 말을 안 해? 말을 해야 내가 알거 아니야 어쩐지 편집하니까 핀단 나가 있어 앞에 보여준 거너 앞으로 말해 안 하면 월급 아, 바로 어, 어, 진짜 간면이야 어, 없어. 안 됐어 <웃음> 됐어? 안 됐어 됐어? 안 됐어 됐어? 안 됐어 <웃음> 뒤질래 진짜 된거 맞지? 자 여러분 요거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초음... 안 됐어 <웃음> 인공고 올립니다 카메라 걸고합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서 사위사람 구합니다 안 됐어 그냥 쳐 먹을게요 쪼배를. 안 됐어 안 됐어 <웃음> 먹어봐 안 됐어 됐어 먹어봐 야아 <웃음> <주루주루. 웃음> 딱딱하지? 괜찮아 그거만 벗어나면 돼 음, 맛있다. 맛있지 진짜. 점점 맛있어지지. 응, 음, 맛있네 진짜 맛있다니까 이거. 그 부분 말고. 아, 안 네. 돼. <웃음>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리발기 눈치 개 빠르네. <웃음> 그거 내가 마요네즈 좀 덧뿌려 줄게. 내려이 아픈데 처음에만 아프고 나중에 좀 괜찮지 근데 음. 그럼 됐어. 이 부서지면 어때? 임플란트 하면 되지. 자, 이 마요네즈를 조금 더 이렇게 딱 뿌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 지고 조배려. <웃음> <웃음>